아아 <목소리> 어, 어. 어, 어, 어, 어. 예.. 나가습니다 2019년 5월 17일 스타트! 고! 공포 방송! 난 봐봐, 지금은 또맛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빨로빨로미 오늘 온 곳은 수많은 레전드의 장소, 바로 여고생 흉곽. 그곳을 왔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지금 여기야, 얘가 이구거든. 봐봐, 풀 봐봐, 풀이 봐봐, 풀 봐봐. 봐봐, 이러 이러고 이러고. 와, 이대문로 넘어서 없어. 와. 근데 얘들아, 내 기억이 감으로 가면 내 기억이 맞는 것 같다면은 있긴 있었던 건데 봐봐. 뭐냐면은 봐봐. 전에 기억이 안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계십니까? 계세요? 혹시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처음에 내가 들어가던 집이 지금 저 집이거든. 바로 옆에 여기가. 거좀 유폐나 다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아. 아, 졸라 들어가기 싫다 진짜. 아. 졸라 들어가기 싫다. 제발 기운 없어라. 제발 부탁이다. 제발 부탁이다. 아, 아, 아, 아우, 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걸 잠깐만 열게. 말좀 해주라. 솔직히 이거 말좀 해줘. 찍었잖아. 계십니까? 계세요. 하지만 대, 말랐다니... 죄송합니다. 누구 있어? 하지 맙시다 하지 마시다. 하지 마라고라. 여자라고라. 왜 치고 그래, 그렇게 그래? 하지마. 내가 말했잖아. 그냥. 떨어져 옳지, 옳지, 좋다, 좋다. 그거 이렇게 하지 말아 니까요? 예, 예. 이제 그만해. 나도 참 데도 한계가 있어아아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내가 부적을 쓰는 이유는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어떤 기운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운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냥 간접적으로 느끼게 나 해드리려고 이거 하는 겁니다 도치형이 썼을 때나 어떠한 효과, 어떠한 뭐를 이끌어 낼수 있지만 이 코리아한테는 복불복입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냐? 시청자분들은 알 권리가 있으니까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하셨습니까? 겁니다. 이거라고요. 이거란 마 이거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문을 안다고 하게. 가겠... 자, 왜 그러십니까? 얘기만 듣고 나가겠습니다. 에, 에? 그냥 닥쳐? 그냥 닥치라고요? 그냥 그냥 나가라고. 예 나가겠습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쫄봅니다 방금 전에 누가 말씀하셨네 보내줄때 가야돼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보내줄때 가야돼 저는 이번만큼은 다른 데갔으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조금 을 더.. 확인을 시켜드리고 이 콜이 몇번 갔다가 다시 갔다 다시 갔다 계속 하는데 이번만큼은 아닙니다. 보내줄 때 가고 싶습니다. 보내줄 때 가는 가고 싶습니다. 저는 끄다 <끝> <끝> <끝> <끝> <끝> 좋아요. 갈망설장 받아드려요.